you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현금녀라고 합니다. 처음 신당을 모신 게 언제쯤이었어요? 2년 좀 넘었어요. 2년 좀 넘었어요? 네. 어떤 계기로 그 신을 모시게 되신 는지어 일단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점집을 한20몇 년을 안 가다가요. 음. 신랑이 삼재고, 삼재가 들어서, 음. 삼재 들 때, 좀 많이 시끄러웠거든요, 집이. 그래갖고, 정치를 찾게 됐어요. 근데 갔는데, 처음에는 신 굿을 받으라가 아니라, 처음에는 부적을 해도 된다. 그래서 부적하고, 굿해도, 굿하면 된다. 그래서 굿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게 한 5개월인가 6개월 사이에 다 일어난 거거든요. 음. 그래서 또 사, 심란하니까, 그러면 너는 신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심감멜이라는 소리는 옛날부터 좀 들어서 네. 아 그런갑다 자식한테 내려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랑도 안 좋고 삼자때잘 네. 쳐야 해 나가야지 된다 네.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신내류를 받게 된 거예요 음, 그러면은 뭐 원래 신병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은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음. 그닥 아프거나 막 이러진 않았거든요 나는 신이 오면 처음에 다 보고 들리고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더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응,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심장을 치웠어요 치워, 치웠는데 나는 신,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 그게 잘못된 신내림이었고 뭐. 불사단지고 뭐고 이런 것도 나한테 준게 하나도 없어요 신크을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냥 불교사 가서 단지 모셔다가 이게 할머니 단지예요 하고 모르는 길을 혼자 간 거예요 그냥 불교사 같은 데 다니면서 주워 듣고 근데 지금 제가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요 선생님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무도 없다 보니까 불교사 같은 데 가서 듣던 소리로 뭔가를 하려 하니까 사한테 미친년이라 그래요. 난 호주가 껴서 저나 물건 사갖고 가면 저 미친년 또 왔어. 이래요. 그래서 그게 내 이제 귀에 들려오니까 몰랐는데 내 귀에 들려오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돼. 내가 정말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고 싶고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면 좀 다시 잡고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내 만약에 신명이 있다 그러면. 신명이 오신 신령님들이 남한테 욕먹는 거잖아 저 제자 또라이야 저 미친년이야 어? 그렇게 만약에 있다면 욕먹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정말 허주 잡기만 가득 차서 있다 그러면 다 내보내고 평범하게 그냥 빌면서 닦으면서 가고 싶은 거예요 어느 사람 하나 제대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뭐라는 건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길을 갈수 없거나 갈수 있는 자격이 안 되면 그냥 빌고 살 거예요, 빌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서 편안해지고 잘, 가정이 잘 되고 빌고 가, 모시고 가야 되는 사람이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처음에 아무것도 모른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모시고 가려고 내가 알아야지 또 모시고 잘 가야 하니까 갈 거면 제대로 가야죠 아니면 깨끗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왜, 왜 울어요? 눈물이 <웃음> 어? 많아요. 눈물이 많아요? 너무 <웃음> 많아요? 어? 오래 기다렸다, 그죠? 어? <웃음> 괜찮아요. 오늘 보고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웃음> 이렇게 사주를 보고 왔어요. 어. 근데 무슨 짓을 한 거야. <웃음> 어. 어. 도대체 뭘 해가지고, 뭘모셔나는 거야. 어. 근데 애지중지, 저게 없어도 안될것 같고, 음. 있으면 무섭고, 무겁고, 그렇죠? 어, 불안하고, 어. 좋다고 모시는 거고, 내 마음 편안하자고, 저걸 이고치고 다니는데 있는 것도 더 불안하고, 어. 하루에도 열두 번또 저기 잘 있나, 잘 모셔졌나, 어, 의심하고, 음, 응. 응. 모셔놓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더 불안하고, 더 정신이 없고 들어오니까, 어, 들어오니까 이렇게 정신이 없다 내가, 어. 제가 볼 때는 새끼 잘되라고도 모셔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어디 가서 자식이 뭐 딸? 네. 어, 딸이 이렇게 본인이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좀 들은 것 같아요. 네. 어, 맞죠? 근데 그 소리에 덜컥 놀래서 처음에는 신을 받으려고 한건 아닌 것 같아. 전 네. 어. 그런 생각도 안 어, 했어요. 사실은 이런 거 뭐... 많이 물어도 보러 다니고 누구에 의해서 알기도 하고 접하기도 했지만 내가 이걸 뭔가 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한것 같아. 그리고 불심이 너무 가득했고. 어. 몇몇이 이렇게 맞추는 것도 있고 마음이 가는 분도 있었고 하지만 내 마음에 불심이 너무 가득해서 이걸 안고 가거나 믿고 가진 않았다 이 말이지. 근데 자식이 생기고 나서 딸아이가 생기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운세를 보든, 뭐, 뭔가 한번, 뭐, 이 생활하는 건에서 안 좋아서 물어보러 다녔던그 안에서 이 딸아이를 자꾸 거론하니까. 아니에요? 맞죠. 어, 그니까 이 딸아이 때문이라도 내가 받아야 될것 같고, 어, 안 받으면 안될것 같고. 그니 옆에 있는 사람들 자꾸 흔들어 놓는 거야, 본인이. 어, 내가 이러면 안 된대. 안 받으면 안 된대. 딸아이가 안 좋대. 어. 사실은 그게 제일 처음에 첫 목적이었다 해도 가은 아닌 것 네. 같다. 어왜 나처럼은 살기 싫고 네. 어 나라에가 안 살았으면 좋겠고 첫 시장은 좋았단 말이야. 어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턱 받은 것같아 내가 보니까 아니가 어. 할지도 못하고 누가 왔는데 누굴 모셔놨던데? <웃음> 어. 난 할머니라고 생각해요. 어 어떤 할머니? 현씨 할머니. 현씨 할머니. 근데, 딸 아이는 성이 뭐지? 정시 어, 우리 태주 딸. 그니까는 러 정시지. 어, 정인데딸 아이 좋으라고 명목히 따지면 딸 아이 좋으라고 뭘 모셔놨다는데, 현실을 모셔놨네? 뭘 잘못 모셔졌다, 안 모셔졌다, 그걸 떠나서 신은 거의 없어. 조상들도 있기는 하나, 조상들이 너무, 한마디로 우리 음녀씨한테는내 원조정의 조상보다는 커튼 조상 아니면 그냥 우리 눈으로서는 그냥, 그냥 어, 허주라고 하죠. 잡기. 어. 허주 뜬기들이 더 많이 앉아있는 형국이고 그렇다 보니까 내 정신을 못 찾고 내주대가 없고 어떤, 결,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내 생각조차가 없어. 그러니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어, 이렇게 문제점을 탁 앞에 서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말에 계속 이끌려서 온 것뿐이야. 그 결정도. <웃음> 맞잖아. 내 결정이 없고 나의 어떤 주대도 없고 나의 생각도 없고 나의 마음도 없어 보니. 쌤이 지금부터 말하는 걸잘 들으시고 이게 누군지로 잘 봐요. 가까이 있을 거예요. 어.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어. 너를 끌고 다니면서 내가 전국 팔도 로 다니면서 음. 눌린 것도 해봤고 눌린 꽃이라는 걸도 해봤고, 어, 신, 이, 오면안 된다고, 비는 꽃도 해봤고, 어, 치성도 들여봤고 공도 들여봤고초한자로도 키워봐서, 너를 굿 땅마다, 점침마다 계속해서 끌고 다녔다. 어, 이 할머니 하나가, 불리던 할머니 하나가, 어, 그걸 누굴 통해서, 본인의 그, 지금 엄마? 어, 성씨가 뭐죠? 신? 이신씨 할머니가. 그렇죠. 음. 왜너 무당 한번 만들어볼까? 네가 들어와서. 어떨 때는 막 차라리 확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 응. 어. 너를 앞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풀었다고, 당신이. 자기 손녀하고. 뭔 말인가 알겠죠? 내가 오늘 이런 꿈을 꿨는데 너딱 이렇게 해서 안 좋을 것 같다, 가자. 그리고 이집 점집을 찾아가고. 네가 지금 딱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너가 이래에 대해서 안될것 같다. 이 집을 한번 찾아가 보자. 하고 또 찾아가고. 맞잖아. 안 그랬어? 어. 그럴 때마다 본인에 의해서는 한 번도 없었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적도 없고, 본인 마음이 풀린 적도 없었고, 하고 나면 더 아프고, 하고 나면 더 정신이 없고, 하고 나면 더 허튼 일이 생기고. 아니었냐고. 맞잖아. 어.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오니까 전혀 이 가정에 어떤 조상도 현시 가정에 불이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지금 현이 본인한테는 어 이렇게 우리처럼 신을 해야 되는 제자는 아니에요 사주가. 다만 이렇게 어잘 타는 사주야 무당만큼이나 잘 타는 사주라고 그렇게 해서 제자를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신이 선택을 해야지만 할수 있는 거지. 어, 잘 타는 사주니 잘 알고 가고 빌고 가고 닦고 가라 라는 어떤 그런 사주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뭐 양부모가 되었든 내 친부모가 되었든 어, 그렇게 통해서 이렇게 이런 렇게이 길을 알수 밖에 없었게끔 만든 것도 있어 허나 내 주장이 너무 없다고 이걸 모실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현시 가정을 한 번도 알아주진 않았다고 네. 맞잖아 네. 그러니 조상들도 여기 올 리가 없고 응.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이미. 하고 있으니 사실은 본인은 억울하고, 때로는. 이런 현실 집에서 이런 마음을 툭툭 주니까 억울한 거야, 그냥 내 삶이. 뭘 응. 해도 억울한 거야. 모션하도 응. 왜 소용없냐고. 나는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왜 소용없냐고. 어. 그러니까 매일 눈물만 나지.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본인을 도와주는 업으로, 요러, 이렇게 업으로. 밖에 나가서 돈더 벌고 이제 어할수 있는 동자이기를 쌤이 오늘 찾아줄 거예요. 어 그러면 신 받고 이런 거안 해도 돼.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재미있게끔 행복하게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누군가 의해서 하는 거 말고 조상을 모시고 와도 모당들이 이 조상 모시고 왔다가 저 조상 모시고 왔다가 저 조상 모시고 왔다가 저 조상 모시고 왔다가, 조상 모시고 왔다가, 조상 모시고 왔다가, 조상 모시고 왔다가 어. 뭔가, 이 부분은 현시가정에 도와줄 분이다. 어, 현시가정의 조상이 다라고 이름을 짓고 오든지 그게 아니야. 어, 이런 할머니 있다. 내가 보니까 그 구슬 안 가봐도 그게 자꾸 다 보여요. 본인이 이제 신구슬 할때 보니까. 이런 할머니 있다. 그래서 이런 할머니가 와서 도와줄 거다. 성 이름 하나 턱 대고, 이시 할머니면 이시 할머니, 김씨 할머니면 김씨 할머니. 무슨, 응. 어. 양엄마 쪽으로 받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몰랐죠. 저는 몰랐어요. 그런 거 자체를 하에 안 해봐가지고. 어, 어. 그런 것 같다. 어. 그런 거. <웃음> 그래, 저 내가 그러잖아. 저기 앉아 있는 분이 누구다? 양엄마 쪽에 불리던 할머니가, 어, 내가 주인공이다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너를 내 마음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썼는데. 어, 그러니 양엄마가 무슨 말 하면 가슴이 그때부터 두근두근거리는 거야. 그래서 때문에 오늘 이 정리를 조금 해주고 나면 괜찮을 거니까 조금 이렇게 둘러볼게요. 평범하게 살수 있죠? 그럼 평범하게 살수 있어요. 그게 제일 나 솔직히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요. 어, 평범하게 살수 있어요. 꿈을 꾼다 해서 제작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몸으로 탄다 해서 제작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정확하게 알아야 어, 그리고 일을 해결할 수 있어야 어, 신을 받고 신에서 이렇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본인한테 온 시는 우리처럼 무당을 하자고 온 시는 절대로 아니에요. 어, 알겠죠? 네. 어, 그럼 오늘 한번 지금 둘러볼게요. 네. 손님도 안 본다면서 무당 안 하고 싶다면서 갖추곤 다 갖추고 있네. 어? 다 샀어요 하나씩. 어. 근데 여기 앉아있을 때, 신명이 어떤 조화보다는, 여기에 앉아있는 아까, 어, 그, 불리던 할머니, 응? 할머니가, 말미 할머니가, 대신으로 앉았다가, 응. 어, 맞잖아요. 어, 그 할머니가 오면 목소리가 커진다, 본인이. 바락, 바락, 바락 욕하고, 아니야? 손님이 누가 오든가 말든가 욕을 하기 시작한다. 아이고, 응? 내가. 내가 대신 할만이 내가 되고 글문 할만이 내가 되고 산 할만이 내가 되고 물 할만이 내 아니가 배운 게 얼마나 또 많노 우리가 어? 난저 점을 제일 먼저 잘 친다 그래서 내가 신받을때 너한테 어입함을안 열어줬나 눈으로 안 보여줬나 몸으로 느낌을 안 줬나 와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노 이 조아가 신받았지 어? 내가 꿈에서 멍주고 아니냐? 어? 그러면 내가 손님 와봐라 얼마나 사람들이 또 맞다 맞다 하는데 아니냐? 어? 아픈 데는 콕 집어가 이야기하고. 맞냐, 맞냐? 어? 런데 와나 아니라고 신 아니라고라노.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이 무당한테 잡혀가야 되니까 는 억울하다, 씨. 억울하다. 그래서 오기 전부터, 어제부터 사실은, 온다 하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심장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끓이게 하고, 어? 온몸이 사지가 떨리게 하고, 안 그러냐? 여태까지, 어? 누구도 나를 어자해못 보관하지 이래 마이 어 내가 이복 주력이라 하고 아니냐 이복할말이 내라 하고 어? 내가 전쟁통에 내가 어 보충 다들 싸 들고 온 할매 내 아이가 어 전쟁을 전쟁통에 이렇게 건너올 때도 내가 점을 봤다 그어 피난 올 때도 <웃음> 와어 친구 살때 니하고 같이 놀던 거 똑같이 하는데 와. <웃음> 내가 물동이도 타고, 닭도 타고, 내가 할건 내가 다안다 어? 내가 너한테 배울 건다 배웠다. 어? 이제, 이제 선생질만 하면 되는데, 니가, 어? 그래, 어? 아휴, 쟤는 안 된다, 카이. 내 오늘 이렇게 잡혀가고, 나는 못 간다, 못 간다 하고 싶었지만, 은 뭐, 제자가 꺾끄보이할 수가 없다.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응. 음, 음. 야, 머미 앞을 쓰고, 그 끝에 아버지가, 어? 아버지, 어, 갑자기 급살로 갔던 아버지 이렇게 앞에 문 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어. 그래서 따라따라 따라 내 따라하고 서럽게 만들었던 할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앞에 선다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맥을 잡고 올라가서 어. 아까 앞에 말했듯이 원앙상사 어. 목을 메고 죽은 원앙상사 내가 꽃 대신 내가 되고 선녀 내가 되고 큰선녀 내라 하고 옥황 선녀 내가 하, 하고 어. 이름도 많이 지었다 어. 자, 이렇게. 음. 조상이 허주로 이렇게 어, 신이라 이름 짓고 했던 거 오늘날 같이 분리시키고 어. 응? 그런 만 음. 본인과 조상 오늘 정확하게 분리시키고, 이거는 허주도 되고, 원앙상사도 돼요. 어, 신명은 하나도 안 앉아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본인 몸주, 어, 본인을 지켜주는 신명, 어, 잘 판단 내어서 찾고 나면 알 일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래, 알아준다, 라랍니다두 아, 개. 두 개. 응. 음. 누구 두 개? 네. 계속 돈 벌러 가자. 이제, 알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전문 열어서 돈 벌러 가잔다 아, 돈이나 벌어라 이런 거 앉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웃음> 그래서 오늘 잠시 잠깐 조그맣게만 이렇게 쳐줄 테니까 싹 없애고 어. 이렇게 나중에 좀 이따가 올라가서 정리할 테니까 이름 지었던 불사단지는 들고 어. 땅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처방하는지 따로 가르쳐 드릴게요 저기 옥수거리시든 뭐든 다 없애요. 네. 어 아무것도 여기 확 이방 자체를 다 없애요. 네. 이것도 봉인 붙여가지고 네. 붙여가지고 바깥으로 내고 보니까 신장에 크게 많이 치울 건 없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자료에 넣을 수 있는 거다 자료에 넣어가지고 어, 폐기물 기사를 부르든어 네. 그렇게 해서 없애버리면 돼요. 어머님이 부정 만들어주수 있는데, 그것도 다. 웃으시면 응, 다없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 나면, 어, 따로, <목소리도> 어, 쌤이, 어떻게, 어떻게, 며칠 동안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어, 귀신이 나갈 수 있는, 이제,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방선화 일러줄거예요 벽끝에 응? <웃음> 이래 좋은데 어떻게 이때까지 모시고 있었노? 볼받을까봐 볼받을까봐? 벌안받게 입을게 괜찮아요 응, 두개 두개요? 응. 그래서 오늘 정리 잘하고 나면 증명해서 알일이 있을거라고 하니까 그리 그래, 알아 진짜 갑시다네 <웃음> 어떠세요? 본인은 이거 치우는 거에 대해서 별로 뭐 거부감이라든지 아니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전혀 없고요 음. 그렇게 얘기해 주셔고 너무너무 좋아요 기분도 좋고 가볍고 마음도 음. 거기에 좀 얽매 있었거든 음. 근데 그게 없어서 지금 너무 편해요 음. 또 마음 편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음. 그다음에 갈 길을 딱 정해 주셔서 갈팡질팡하지 않게 음. 딱 자신감도 주고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자, 해운연은 이민년의 달의 월간은 정월이고, 예. 일진을 둘러 열일한 날입니다. 우리 현시 부인아, 어. <웃음> 여기까지 왔을 때, 어, 놀라다가 깨쳤나, <웃음> 자다가 깨쳤나,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도 모르고, 그치? 어. 여기까지 왔을 때 무섭기도 하고 지금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 어, 신코치라고 이름을 짓고 할 때는 이만큼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신나고 날아갈듯 하더니 어, 오늘에서야 다 싫다고 여기까지 왔을 때왜 어, 이제서야 불안하고 떨리고 그러노. 응? 응. 신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모셨는데 어, 좋다고 받았잖아. 어? 뭐, 내 살라고 했든, 자식을 살리려고, 저딸 아이 한번 살려보려고 했든, 남편을 살리려고 했든, 어, 아무튼, 어느 가정이라도 편해보자고 저렇게 신이라고 모셔놓고, 어, 인연 짓고 다니던, 무당이 되었던, 좋다라는 곳, 어, 잘 본다라는 곳은 다 들려서 했던 형국인데, 이제 와서 모셔보니, 마음도 불안하고, 몸도 힘들어지고, 가정은 가정대로, 바탄이 나기 시작하고 겉모습만 괜찮지 속으로는 골문형국이고 이 제자가 오늘 보니까 음 그래서 이 날을 잡을 적에 현실 우리 부인어정시가정에 살든 이시가정에 살든 어 현실 부인이 없다 하면 내 자신이 없다 면 어느 가정에서 산다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가지 못할 것이고 제대로 판단 짓지도 못할 것이고 그 가정을 지키기는 너무 힘이 들 것이라고 하신다 예.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이 가정 명당 안에 이렇게 인연 짓고 신연 잡을 적에 부정영적이왜 없겠는가 임시 제자 몸주 대신 앞을 서시고 오늘 창부대신님 합의수위 받아서 현시 가정이다 정시 가정이다 인연 짓고 있는 저이시 가정이다 들어오는 낱낱이 부정들이 있다면 걷어볼 테니 그리아라 짐작하시고 지금부터 걷게 하십니다 오늘 정시가정의 현신명당이고 예. 이슈로 가정이다 어이 가정 명당 부정영장 걷자고 하니 제일 먼저 상문부정이 들어선다 어 상문부정 인연을 짓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오는 상문이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상문이든 그래서 신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리고 구슬 한다 안한다 하기 이전에 이렇게 상문이 들어온 기운들을 전혀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어, 일을 하신 것 같다고 맞나요? 어. 이렇게 그래서 상문 부정이 들어오는 그 끝에 아버지가 제일 많이 걸리고 그러니 급살처럼 들어서서 새끼 새끼 내 새끼야 불하간 하던 격이고, 그리고 한번 물어보자 목심바람이래 든다. 어, 목심바람 나무를 다루거나 흙을 다루거나, 어, 우리 대주가 되었던 같이 살던 대주가 되었던 이 끝에 들어오는 부정, 목심부정. 그리고 석신, 돌을 다루고 흙을 다루석신아 부정이 자이 따라 들은 격이다. 그래서 이렇게 낱낱이 부정, 영정 끝에 따라 들어오는 원신이 있다면 원신을 오늘 불러서 청하에서 뭐 때문에 어떤 기운으로 우리 부인을 흔들어 놓았는지 알고 갈 것이고 부정이 있다면 부정이 탔다 하면 오늘 신장인의 원력으로 영정 부인 앞에 서서 낱낱이 그 부정을 걷어갈 테니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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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딸 안에 부정 상문부정에 그거에 내가 제일 많이 걸려서 죽은 지는 오니 10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간내 딸이 너무 그리워서 이렇게 조상 끝에 내가 잠시 잠깐 들었으고 상문부정 끝에 내가 잠시 들었으고 상문 살끝에주단 끝에 내가 들어섰다. 꽃 <웃음> 같은 내색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웃음> 이렇게 내 손이 같시 손이 되어서 만지고 어르고 하니 나의 몸은 멸투분도 환기가 들고 소름이 끼치고 <웃음> 머리를 터질 것, 것 같고 내 사주팔자 더러워서, <웃음> 내 인생이 너무 가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아니더냐. 그래. 예비가, 예비가, 살아생전 나도 예비 노릇 못하고, 애비는 간다 오늘 이렇게 상문고에 매어 있는 거는 낱낱이 제가 풀고 가고요 인생에 이렇게 매어 있는 내 딸하고 부모 자식간에 그 매어 있는 이구를 낱낱이 풀어서 예. 오늘 감사드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렇게 내가 풀고 갈테니 그리하라 진작을 하시랍니다 이렇게 뭐 현시다 정시다 이시다 어, 이름 짓고 조상을 풀라 하니 네. 그 끝에 이렇게 조상도 빙자하고 신도 빙자하고 그렇죠. 어, 대신이라 빙자하고 내가 앉아서 오늘 이렇게 잡혀왔다 내가 네, 누군지 알내디 내래 네, 신 받을 때내가 어디 갔네? 에? 내가 세준 할머니도 내가 되고 네. 아이고 여보소 어, 앞에 그 앞에 그상점 부탁하오 아따여보어 어, 점술 대신 내가 되고 신장 할마이 내가 되고 그래 너가 좋아하는 너 입으로 입 됐던 이북 할마이 내가 되고 어 아니네 어 기네 아니네 내가 부족도수 어? 부족 갖고 오는 도사 할마이 내가 되고 어 아니니 대답을 하라, 어. 네, 네, 이래, 어? 너무 집에서, 이렇게 저 6.25 전쟁 때, 피난 너무 올때 말이디. 보짐 네. 들고, 응? 어? 도망하던 할머니네, 아니네. 어. 올때이상 하나만 들고 왔다. 응? 어? 아니니? 지금 와서는 이 상이지만, 그 시절 때도 상 하나만 들고 왔다고. 내가 이 세준 할머니 하고, 어. 그래, 내가 어디있니 어 신시 너거 양어 마이한테 그 뒤에 딱 붙어서리 내가 고저 그어 너거 엄마이한테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디 너를 끊고 말이지한 평생을 말이디 이 무단집이 저 무단집이 댕기면서 신 이름이라고 공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니 아니니 어 그러니 니의 네 미도. 내 손녀도 모르는 신이 없고, 네. 어, 내, 바보 멍청이 같이 순수하게 이렇게 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머리에는 신 이름 빠꾸어하디니 어, 아니? 기니 아니니, 어? 아이고, 편히, 내가, 이너 집에서 여기에다가 편히 쉬어야 되는데, 이내 거를 다 집에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어? 내 거, 좋았다. 아이고, 가자 가랴. 진짜 가랴 네. 어. 뭐네 뭐 있을 때몬 살았냐 어, 어떻게 몬 살았냐 어? 뭐안내싫어 가지고 점만 잘만 보더니 어? 소리만 잘도 치더니 대신 반 잘도 두드리더니 어? 어. 아이고 또 우리 부적 쓸 때는 그냥 쓰는 줄아닙니까 얼마 또 정성을 들이가 부적을 쓰는데 맞냐 안 맞냐 어, 따라 적는다고 어? 오늘 내가 이렇게 봤고 예, 예, 예. 내가 오늘 이렇게 속도 미식미식 끓이고 너무 올듯하고 임신 안 해도 임신 한 것처럼 음, 이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니 어, 그런 느낌 주고 했던 거 예. 오늘 이렇게 어, 이말명대 끝에 닦아가고 그렇지, 그렇지. 어, 걷어가고 어, 이 제자의 신장에서 어, 제껴 가고 할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내가 꽃선녀 아니겠어요? 꽃대이내 아니겠어요? 아 웃지마 말고 대답을 좀 해. 응? 엄마 본엄마 성시가 뭐지? 이씨. 어, 이씨 가정에 이렇게 청춘에 일찍이 목을 메고 갔던 요원시 어, 앞을 서서 어, 내가 선녀 내가 되고 왕 대신 꽃 대신 어, 이름 짓고 들어섰던 어, 선녀라 이름을 짓고 됐다. 말명 대신 내가 되고 선왕 끝에 선왕 대신 내가 되고 어, 약사 끝에 약사 대신 내가 되고 아니냐? 어,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너를 탁 하니 이렇게 자살 사자 앞을 세워서 죽고 싶은 마음 줄 것을 건데 뭐 어? 살려줘 내가 죽이자고 내가 들어왔는데 데리고 가자고 내가 들어왔고 어? 아 짜증나 그래 가지고 뭔가 우리는 아무리 얼굴을 뜯어고쳐도 뭔가가 불편한 것 같아, 얼굴이. 아니야. 뜯어고쳐도 응. 뜯어고쳐도 이뻐 보이지 않고. 응. 어떻게든 내가. 어? 눈도 한번더 멀어서 내가. 눈도 한번더 해야 되고, 코도 한번더 해야 되고, 턱도 한번더 해야 되고, 어? 음. 그 마음을 내가 줬다 이 말이다. 어? 내가 그래도 아직 나이가 이만큼 돼도 아직까지 이 인물 하나로 내가 먹고 사는데, 아니냐? 어그 마음 내가 줬다 이 말이다. 맞냐? 안 맞냐? 어 그래서 조금만 화가 나면 흥 음, 소리, 콧소리 한번만 쌍 내면 사르르르 넘어오는데 다들 뭐? 응? 음? 나 없이 재미있겠니? 나 없이 재미있겠어? 나 갈까? 네. 내가 동자도 되고 선녀도 되고요. 네. 어, 어리강도 내가 부리고, 음? 음. 삐짐도 내가 하고 그래서 이런 천 끝에도 내가 있었는데 이 천을 다 어째, 어디다 갖다 버렸노 어? 대신이라 이름을 짓고 이렇게 천안고가 되었던 처음에는 이런 어, 다 갖다 버렸단다 그래 어, 내 거를 사실은 거기가 참 내가 내 스타일이었는데 그그 그 도사 아저씨 딱내 스타일인데 어? 나를 딱 알아봐 줬는데 스녀라고 어, 내가 오면 제일 좋아했다. 선녀 어? 옆에서 웃으면서 홀랑홀랑하면서 아, 선생님, 선생님, 아버지, 아버지 이럴 때가 제일 행복했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응?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잠시 잠깐 네. 아이씨, 끝에 내가 잡혀오고 짜증나 죽겠네. 손질나 죽겠네. 오늘 이렇게 그래서 잠시 잠깐 네. 어, 부정 끝에 들어오는 어, 신이라 이름을 짓고 있었던 허주다, 말명이다, 어, 원앙상사들은 잠시 잠깐 부정 그때 닦아가고 풀고 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아! 아! 예. 오늘날에 이렇게, 어, 신이라 이름을 짓고, 어, 허주다, 원앙상사다, 어, 말명이다, 앞을 서서 신이라 이름을 요작을 지었던 모든 기운들은 오늘 잠깐 이렇게 부정 끝에, 부정영정 끝에 풀고 가고, 물려가고, 그러고 나면 동선 사방, 동서남북 사방으로 길문을 열어서 본인이 할, 잘 하는 걸 해라. 그래서 돈 벌고 싶고, 나가고 싶고, 어,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쉬었다가, 음, 동자에게 잘 찾아줄 테니까, 어, 느낌 주고, 직감으로, 예감으로, 꿈 끝으로 왔다 갔다 왕래하는 동자애기, 몽주 동자애기 잘 찾아서, 어, 가면은 알 일이 있다고 하니 그리알라 짐작하세요. 자, 두 개만 더. 음,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선한 길문 열어서 그렇게 하고 나면 할 일이 있다고, 소원 깃발, 할 일이 있다고 하니 그리알라 짐작하십시오. 예. 현시든정시든 이시든 남자 부모님이든 각기 성실과 다른 조상님들은 오늘 이렇게 받아서 갈 적에 낱낱이 오늘 더 이상은 이제 들어오지 마시라고 어 오늘 다해양해천에할 적에 깨끗하게 어 태워서 이렇게 연가들 한분한 한 분들 다 태워서 올려보내고 그렇게 하는 작업이고 하고 난 봉인을 시킬 테니까 그리 알아 짐작하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왔어? 누군데? 동자? 어떤 동자인데? 음? 하늘에서 온 천신 동자? 응? 하늘에서 온 천신 동자? 천신 동자뭐 하자고 왔는데? 내가 뭐 하늘에서 왔다 하면 은 하늘에서 온줄 알겠나? 엄마가 땅에서 왔다 면 땅에서 온줄 알겠나? 오면 온줄 아나? 가면 간줄 아나? 어? 우리 뭐 엄마는 내가 오면 은다 불려야 되고, 어, 무당해야 되는 줄 알았다. 아니가? 어, 멋째 동자야. 응. 엄마 불리자고 왔어? 응, 엄마, 저잡래 응. 뭐 하자고 왔어? 엄마 불쌍하 응, 음, 해서 맞아. 음. 그래, 행복하게 살으라고. 뭐 해서? <목소리> 하고 싶은 거. 그래, 맞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응. 혼자 그러고 살기는 그래. 혼자 신인가 아닌가 고민하고, 어 귀신이 왔나 무서워하고, 어. 내가 아무리 엄마한테 그래, 어, 아니라고 느낌 주고 예감 주고 했는데, 응, 음. 엄마는 그것도 못 알아듣고, 어, 맨날 무당 속에서 놀다 보니까, 어, 내가 오면 다 무당해야 되는 줄 알았다, 어. 매일 그렇게 우울하게끔 있게 하지 말고, 어, 알았나?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 엄마 행복하게끔. 맨날 맨날 응. 울어서 응. 응, 맞죠. 응. 엄마 나쁜 사람 아닌데. 맞아. 응. 사랑받고 살길 바란다고. 응. 그래서 뭐라도, <웃음> 어, 다 해보려고 한 건데, 응.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 어. 응.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끝에 좋은 기운 받아서 엄마하고 앞으로 아빠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자. 어 그러면 될까? 네. 응. 자, 그러면 자, 요거 갖고 두 개. 이거, 요거? <웃음> 응, 응, 응, 이렇게, 이렇게 뽑아봐. 여기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눈 감고, 솔솔솔솔 말아서. 음. 짠, 이거는 뭘까? 뭐 응. 오늘 이렇게 엄마한테, 어. 다 바뀌어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온 동네, 동서남북 다. 잘되게? 음, 아 길러가. 똑똑하네 맞아 안 좋은 기운들은 동서남북에 앉아 있었던 기운들은 싹 벗겨내고 나면 한 개만 더 벗어봐, 벗어봐. 응. 응. 그러고 나면 엄마한테 돈 벌러 나가자고 어. 자 이렇게 세개다 잡고 다시 한번 다섯 개 깨끗하게 잡고 응. 집에 엄마는 집에서 내조를 잘하면 응, 됩 그렇지 집에 있으면 그 대신 내조를 잘해야지 아빠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올때 어, 마음 편하게 벌수 있도록, 그렇지? 짜잔. 응. 똑똑하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은 동서 남북 길문 열어서 어, 엄마한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 안 좋은 기운 닦아내고 어, 하고 나면 엄마한테 좋게끔 소원 기뻐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갈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야. 알았지? 응. 현시 부인 각기마다 돈 벌러 나갈 적에 업으로. 사업으로 직업으로 어, 길문을 열어서 줄 터이니 그리알라 짐작하고 지금부터는 두번 다시는 신한나 안한다 소리 끝에 귀신도 타고들 것이고 조상도 타고들 것이고 어, 또다시 힘들게 만들 것이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어, 업천항의 길문 열어서 우리 부인네가 무엇을 하더라도 재미있게 행복하게 어, 할수 있도록 길문 열어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세요 살해살수 것저기 환니집 안에 글발 밑으로 따라오는 말명의 살이고 글발 밑에 부적 종이 어 이런 거 아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왔지만 다시 한번 가서 뭔가 남기시면 안 됩니다. 그 여지가 있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시지. 어. 아직 다못 치우고 왔어요. 그러니까 치우 안 치우고 온건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자꾸 음. 여지를 둔다고 이거는 아까워서 이거는 불교 사로 이거는 누구 집으로 뭔가 인연을 거쳐서 나눠 주려 하는 게 자꾸 보이거든요 근데 모조리 없애라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대주님 들었죠 어. 그냥 뭔가 인연 지어서 아깝다고 이 초를 이렇게 해서 발언해 주고 어디 가서 다 켜고 오자 어. 아깝다고 그러지 마시고 모조리 다 없애라고 음. 그래서 그 끝에 들어오는 말명살이다 허주에 허주허튼살이다 낱낱이 벗기고 가고 닦아 갈 테니까 그래야라 짐작하십시오 임시 제자. 예. 현시를 가정하는 정시 명당이고 아 정시 가정이고 이 가정 명당안으로 살에 살죽었자고 하니 임시 제자 몸주의 신장님, 대감님, 고능태감 내 아니시리. 네 이놈. 현시 가정의 몸주 칠성의 손길을 잡고 들어섰을 적에 아니다, 아니다 해도 네 욕심 없었다서 말하지 말아신다. 아니더냐? 새끼 앞세우고, 내 신랑 잘 살자고, 내 새끼 잘 되라고, 말은 번드럽게 하지만, 내 욕심 없었다 말하지 말한다. 신에서, 아니더냐? 이렇게 임시제자 신장님 앞을 서서 살수를 걷자고 하니, 이 마음 변치 않고서는, 너가 마음을 제대로 안 먹고서는, 또다시 귀신은 난무할 것이고, 그 귀신 노름 안에서 대주는 나잡아질 것이고, 누구, 어느 누구도 널 케어해 줄 사람 없다. 세하고 인연 지음면서 기도하고 그동안은 그그 그, 그 기도 끝에 동자에게는 더 조금조금씩 더 기운을 넣어줄 것이고 예감 직감 예전처럼 밝게끔 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터이니 이제는 두번 다시 어디 가서 신이다 아니다 이름을 짓지 말아십니다 어 그래 알고 나면 오늘 그 끝에 허주 허신이다 조상이다 신이다 이름을 짓고 오던 허주 말명들은 오늘 이삼지장 그때 깎아가고 걷어 갈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사례선수 걸을 적에 용서남부 길문 열어서 엄마 직업으로 길문 열어주고 어, 조상이다 이름을 짓고 왕래했던 조상님네들은 길문 열어서 올려보낼자 오늘 보냈고 어, 봉인시키자 봉인시켰으니 그리알라 짐작하시고 백일정성 잘하시고 한 열흘 정도 이 안에 약간의 소리는 날 거예요 부부간에 왜 귀신도 갈 때는 나간다고 탁 치고 나가거든 어 소리는 날 거라고 어 그래서 그게 안 좋아서 소리가 나거나 뭔가 그런 건 아니니까 내가 나간다고 여태까지 받은 세월이 있잖아 어 내가 나간다고 탁 치고 나갈 거니까 두부간 안에서 조그만 거라도 말썽이나고 말소리가 날 거니까 그리 알아. 짐작하세요. 하나만. 그것만 잘 지켜준다 하면 할 일이 있고 신명에서 뜻할 일이 있으니 생각하십니다. 그래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디 가서 많이 물어도 보고 해가지고 어, 신이다고 이름을 짓고 신당도 모시고 신내린 것도 하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조상 것도 많이 하고 빌고도 많이 살았는데 어, 사례자의 본주몸 주의 이렇게 몸 주신도 없을뿐더러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인연을 짓고 있는 이런 성씨 다르고 각기 다른 조상들이 많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례자가 살아가는 데도 너무 힘이 들었고 저 신당이라고 이름을 짓고 모시고 가는 데도 너무 많이 무거웠었고 그리고 지금 사는 현재 인연을 짓고 있는 사는 분과도 그 안에서 소리가 나고 다툼이 조금 나섰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런 주. 구역을 정확하게 갈래를 전혀 잡아주지 않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것 같은데 오늘 현시 가정에 우리 저 사례자 한투로 많이 타고 들고 넘나들고 인연을 지었던 이런 기운들 속에서 앉아있는 허주나 조상은 뭐 불러서 정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닦아내기도 해서 회원 천도를 하였고요. 앞으로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업으로, 직업으로, 사업으로 돈을 벌로갈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어, 좀 도움이 줄수 있도록 이 제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너무 없었던 것 같고 어, 본인을 조금 어, 나 스스로를 좀 세워줘야 되겠다는 라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오늘 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차례차례대로 우리 사례자한테 아, 오늘 하지 다 못했던 말들은 서서히 하고 가고, 어, 오늘 우리 사례자 어 일상생활로 많이 돌아가고 싶었다 했는데, 평범하게 살고 싶다 했는데, 그 평범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어떤 이런 굿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어, 근데... 내가 아직까지 왜 응? 음? 아까 혼나긴 했는데 절대 이제 앞으로 그런 건 생각지도 않을 거고 안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정말로 이게 진짜로 남이 이거 일에두세배 이거 푸시느라고 너무 너무 고생하셨고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저는 평범하게 그냥 행복하게 그냥 내가 할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했던 거 그런 거 다시 하고 그리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